요번에는 스탭 메일, 시나리오 메일, 뭐 자동 회신을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에서 자동 회신 작성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어, 일단 설명은 넘어가고요 바로 새 이메일 작성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아까 뉴스, 뉴스웨터 발송할때랑 똑같이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써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뭐 어, 이런식으로 소책자 발송 그리고 제목에도 똑같이 예, 수동, 수동으로 이렇게 n a m 이네임을 추가를 하셔도 돼요 소책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보낸 사람은 이제 바꿔주시거나 그냥 납, 내부에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고 다음 단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를 누르시면 아까와 화면이 달라요. 바로 이화면이 이 나오거든요. 어, 이번엔 HTML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화면을 <웃음>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왼쪽에 HTML 코드 편집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HTML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HTML은 어떻게 넣는 게 좋냐면, 뭐 카페나 블로그에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카페 글쓰기 이런 식으로 글쓰기 눌러신 다음에 여기다가 내용을 넣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신청하신 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보내 아래 링크를 눌러주셔서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이런식으로 하시고 무료 소책자 다운로드 클릭 이런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위에 URL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뭐 URL이 만약에 소책자를 뭐 서버나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올리 올리시면 링크가 나오거든요. 그 링크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일단 연습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이퍼링크, 즉 링크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글자 크기를 크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html 버튼이 있어요 요 클릭하면 요게 이제 html 인데요 모두 전체 선택한 다음에 복사 하시고 요거를 get response 이 화면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자 테스트 메시지는 항상 보내보셔야 돼요 오른쪽 밑에 있어요 이거는 테스트 메시지 전송을 눌러서 보내보면 잘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일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책자, 아까 썼던 내용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첨부했던 링크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작성이 됐으면 다음 단계를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른 거할거 거 없이 그냥 저장 및 게시를 눌러 주시면 끝나요 지금 제가 추가한 곳은 0일차 였기 때문에 이 메일이 0일차로 들어가 있습니다